에오스레드를 리뷰해 달라고요? 누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수많은 요청에 의해서 어른들의 RPG라고 광고를 때리던 에오스레드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른들의 RPG 답더군요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RPG 게임이 세가지 있죠 미르의 전설 2, 에오스레드, 그리고 알제로. 제가 세 가지 게임을 모두 다 해봤는데 미래의 전설 2는 너무 대륙의 향기가 짙게 나서 도저히 플레이를 할수 없어서 설치 1분 만에 삭제 테크트리를 탔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에오스레드랑 알제로. 에오스를 먼저 해보고 알제로를 했는데 사실 게임은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래픽 때문에 못해먹겠더라고요. 그래픽도 그래픽이고 시작하자마자 변신이라니 날강도 같은 것들. 그리고 에오스레드 이 요망한 게임이 남았네요. 게임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오스레드는 블루포션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하고 배급하는 2019년 8월 28일 오픈한 MMORPG 게임입니다 우선 그래픽부터 보죠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엔 더 좋은 게임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미르의 전설이나 알제로에 비하면 꽤나 훌륭한 편입니다 스킬 이펙트나 타격 이펙트도 그렇고 한마디로 깔끔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래픽이나 UI는 깔끔한 느낌이다 라고 정리하는게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장비를 갈아 끼우면 무려 캐릭터의 외형이 변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장비 갈아 끼우면 룩 변하는 모바일 게임 하지만 캐릭터 생성시 커스터마이징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자유롭지 못해서 아쉬운건 어쩔 수 없네요. RPG 게임은 사냥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캐릭터를 보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점은 카메라 무빙이 불가능하고 제공되는 기본 시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배율 기능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하네요. 사운드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때리고 맞는 타격 모션은 괜찮은데 타격음이 약간 질척거리는 타격음이 난다고나 할까요? 끈적끈적거리는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부분은 그래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쓴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투시 BGM이나 기본 BGM 같은 부분 효과음은 최근에 리뷰했던 엑소스 히어로지만 못했으니까요 최적화 부분도 미흡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플레이를 해도 발열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에오스레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그래픽이면 발열도 상당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열이 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갤럭시탭 S6 기준으로 게임을 프로브로 돌리면 충전을 하면서 게임을 해도 배터리가 닳는 전기 소모량 한개 돌파를 볼 수도 있죠. 스토리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게임의 스토리를 만들 돈이면 차라리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메인 퀘스트는 사실상 있으나 만한 컨텐츠고 미니맵을 통해 본인의 레벨대에 사냥할 만한 사냥터를 다 표시해주고 제작 탭에서 아이템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으나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 게임과 다르게 퀘스트 보상은 꽤 쏠쏠하게 주네요. 그럼 과금 요소가 뭐가 있냐? 현재 보이는 건 악세사리, 영혼석, 그리고 패시 있네요. 펫세 경우 게임내 컨텐츠로 파란색 등급까지는 얻을 수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그 이상은 과금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여버릴만한 패키지나 아이템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패키지나 어떤 아이템을 파냐에 따라서 게임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컨텐츠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아이템을 집어넣는 조감 시스템.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이 되는 영혼석 시스템. 장비는 강화 시스템만 있고 각인이나 각성 같은 시스템은 현재는 없네요. 스킬은 스킬북을 얻어서 배워야 하고 장비는 사냥터에서 드랍으로 얻거나 제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새 MMORPG에 가차를 넣는 게임이 별로 없긴 하죠. 필드에서는 기본적으로 PK가 가능하고 익숙한 시스템인 성향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쫄보라 PK는 안 해봐서 성향이 낮아짐으로 인한 패널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 설명해보면 사망 시 아이템 드랍이라는 툴팁과 매우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돈을 내고 입장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던전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보스를 잡는 보스 던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이나사드라 불리는 정화의 소울이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사실 한 줄로 정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리니지 M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그럼 게임성에 관한 이야기를 안할수 없겠죠 결국 음식은 맛이 있냐 없냐가 최우선이고 게임은 재미가 있냐 없냐가 최우선이니까요 물론 가격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최우선 가치는 거기에 더 보죠 몰입도도 꽤나 높은 편이고 별도의 과금 없이 필드 파밍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사실 필드의 아이템이 떨어져 그거 주워 먹는 거 본지 오래되셨죠 장비 강화는 일정 수치 이상에서 실패하게 되면 증발합니다 강화에 실패할 경우 장비가 증발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은 꾸준한 장비의 소모 강화 주문서의 소모를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수요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가 순환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도 필드에서 드랍되는 강화 주문서 재료 장비를 주어서 경매장에 판다면 캐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유저를 막 죽일 수 있는 PK 시스템 옵션의 매너 사냥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과금 유도가 심한 PK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직접 해본 결과 우려했던 만큼 심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블루포션이라는 소규모 개발사에서 운영을 어떻게 해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개발과 배급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배급사의 갑질로 인해 게임이 망가지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개발사와 배급사가 같아도 게임이 아들에게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있긴 하니까 너무 안심하지는 마시고요 아참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게임이 재밌냐고요? 보통 게임이 나와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플레이를 해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유저가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게임 그만하세요 저도 몹좀 잡아보고 싶네요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니지랑 너무 똑같은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리니지의 하위호환 버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이게 하위호환인지 상위호환인지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판매하는 흰색 무지티와 브랜드샵에서 판매하는 흰색 무지티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흰색 무지티 NC의 리니지와 제로게임즈의 r 로 그리고 블루포션의 에오스레드. 상품의 품질이 비슷하다면 가성비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지겨워서 새로운 RPG 게임을 찾는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게임 에오스레드였습니다.